It o n g h t t e hell o his e a d A o e t h a t we'd love a let this c a m o n all A r e f i n i t i v t y Make us really bright w h y n we a e in the o r l e i d you a y i s o y 이런 타협은 없어 이